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탈어입니다.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나는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오 예. <웃음> 네, 긴건모 노래잖아. <웃음> 저기 뭐야. 긴건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아, 오늘의 주제 때문에 불렀어요. 어, 오늘의 주제가 뭐냐고요? 어, 오늘의 주제는 이성들 많이 느끼는 나의 매력 점수는? 음, 나의 매력 점수. 여기 제 시청자 들분 중에서 남자분들도 한 10%를 차지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카드를 보는 쪽이 나입니다. 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걱정하지 않고 보시면 되고요. 어, 간혹 드물게 카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들어보면 알잖아 카드가 바뀌었다는 거 그쵸? 자 카드 뽑아놨습니다 네 매력의 전수는 얼마일까요?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다 고르셨나요? 아직 못 고르셨다고요? 어, 정지 버튼해놓으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어, 뭐두개 뽑으셔도 되고 네,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성들이 느끼는 나의 매력 점수는 1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볼게요. 어, 이성들이 나한테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 음. 여러분이, 어, 그, 저기, 뭐, 감성적이신 분들이 많은가? 어, 이 카드를 뽑으신 분? 음, 근데 감성적이어도 이렇게 뭐 여성여성한 감성적은 아니지 싶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보통 그 보면은 뭐숟가그 식사할 때도 보면은 뭐 냅킨을 갖다 예쁘게 접어서 놔 준다거나 어어 아니면 어깨 묻은 뭐 이렇게 떨어준다 그런 그~ 부드러움이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어 어떤 그래서 어 거기 의자 어 다리가 이상한데 조, 의자 바꿔 앉으세요라는 어떠한 그런 배려가 그러니까 조금 그, 배려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선이 좀 굵은 배려라고 볼수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 어디 봅시다. 음. 근데 여러분들은 뭐 다야 그렇겠냐? 많은, 생각이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어, 생각이 많다. 어, 무슨 생각이 많냐라고 하면은, 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얼핏 보면 되게 자상하고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하고, 그런 면은 있어. 어, 시원시원한 면은 있지만, 뭐가, 뭐... 저기, 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 과거의 어떠한 기억들, 어, 과거의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어쩌면은, 그, 더 나가고 싶어도 스스로를 갖다가 어떤 틀 안에 딱 가둘 수도 있겠다 어, 더 나가고 싶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어, 여러분들이 저기 막 선을 그을 수도 있겠다 왜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그. 자유로운 것 같아도 자유로운 것 같아도 나만의 어떤 경계선이 조금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어, 부드러운 듯 해도 어, 경계선이 있는 사람 음, 마냥 부드럽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다가가기가 쉬운 듯 하다가도 다가가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어, 어디 봅시다 음 맞아 그러니까 어딱 봐가지고 사람이 시원시원해 보이고 어, 되게 다가갈 거 다가가게 쉬워 어좀 쉽다라는 뜻은 뭐 나를 갖다 가볍게가 본다는 듯,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다가가기 좀 편안한 사람이다라고 첫 인상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주변에 동료들한테도 보면은 어 시원시원하고 매너 있지 시원시원하고 매너가 있다라고. 음, 음 그러면서도 어, 시원시원하고 매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뭐지 아까도 그랬잖아, 룰이 이렇게 딱 경계선이 있다고, 응,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그 쉽게 쉽게 보고서 다가갔다가 좀큰코 다친다? 어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보고 다가갔다큰코 다친다라는 거야. 동료의 관계에서도 좋고, 어, 괜찮은데요? 우리가 늘 원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음 왜냐면 무조건 마냥 좋아서 허허 실실하는 것보다는, 어, 굉장히, 어, 자유로우면서 내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대화도 되면서, 그러면서 틀은 확실한 거, 이거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겨이 이, 울타리 있잖아요. 내가 천원, 그러니까 울타리는, 그러니까 안은 되게 넓어.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데 이딱 울타리 밖은 완전히 그냥 철옹성 같은 어떤 자기 그런 게딱 있다라는 거지. 꺾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들이 그걸 느낀대. 음. 그걸 어떻게 느낄까요, 그러면 왜못 느껴요, 사람이 머리를 달고 사는데.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 이 선을 갖다가 넘을 시에는 어그 거기는 얄짤 없어. 어. 이, 그니까, 여러분이 천을 선을 받는 것 조차를 갖다가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기 세계관이 다 있어요. 어. 그니까, 그 세계관이 이렇게 좁아서, 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좀, 이게 좀, 게 넓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분명한 레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성들이 느낀다는 거지. 음. 이성들이 느낀다라고 봐.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은 자기 희생정신이 참큰큰 큰, 큰 사람이지 않았나 싶어. 그고 그래서 이 이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어, 알다가도 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융통성이 있고 다가가기도 쉽고. 어. 어 성격도 시원시원해가지고 어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진짜 더더 어, 이상 넘어가지 못한 범접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지 어 결계 어 결계가 딱 쳐져 있으니까 오이 어, 사람은 좀 신비롭다 그래야 되나 어 신비롭다라고 느끼는 거야.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어, 도저히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 조금 내가 과감하게 다가가고 싶어도 이성들이 과감하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결계를 갖다가 어, 어디서 결계가 처지는지 어디서 결계가 닫히는지 모른다라는 거지 어, 맞아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왜냐면 과거 그 경험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보호 본능이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자비를 베풀 때는 참 자비롭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기부엔택이 잘 된다라는 거지 두 개를 받으면 두 개를 주고 어, 세 개를 받으면 세 개를 주고 어, 그런,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이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거라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받았는데 두 개를 주겠다 두 개를 받았는데 한 한 개를 받, 한 개를 준다 아, 두 개를 받았는데 한 개를 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정복하기가 더 쉬워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명분이 있거든 다가갈 명분이 어, 그지만 렇 여러분들은 명분을 주지 않는다라고 봐 다가갈 명분을 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둘중 하나예요.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연인들한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 그렇게 두터운 결계가 생긴 게 아닌가 어,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아그 이성들이 아 얘는 딱 다가갈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라는 어떤 한계를 느낀다라는 거지. 음, 사람은 좋은데, 그리고 어, 여자, 여자인, 만약에 그, 그, 상대, 나를 갖다가, 나한테 매력 점수를 주는 사람이 남자라고 하면, 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 결계가 든든하다. 근데 만약에, 어, 그 상대가 남자라면은, 어, 그런 거지. 어, 상대가 여자라면, 어, 저 남자는, 어, 되게 젠틀하고 누구나 다 수용할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결계가 단단해서 뚫고 돌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서 다가오질 못할 수도 있어요. 결계가 되게 두툼해가지고, 결계가 두툼해서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점수를 얼마큼 줄지. 어, 그래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라고 어, 스스로 어, 스스로 판단하고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 어, 관심이 있어도 아이 너무 벽이 두터워 이 결계를 깰 수가 없어. 어, 장풍 피어안 깨져.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어, 돌아, 돌아 쓰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싶어요. 어, 그래서 돌아서는 경우가 많, 많겠다. 어디 봅시다. 아, 그래, 여기, 이, 이, 그래도 여기는요, 그, 인기가 좀 많은 게 아닌가? 어, 인기가 좀 있다라고 봐. 왜냐하면은, 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이런 매력을 느낄 수는 없잖아 음, 이런 여러분들은 내가 이 카드상 봤을 적에 이 아직까지는 그 여러분들의 이 틀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틀을 갖다가 그 오픈할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 그 이성들 역시 아 이거는 되게 어, 단단한 벽이로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음. 그, 이성들도 한계를 느끼고, 딱 거기까지만 왔다가 다시 발을 돌리고, 거기까지만 왔다가 발을 돌리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남자들도요, 채이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 아, 그거 50대50인데, 어, 시도 한번 해보지. 어차피, 시도를 안 하면, 어, 확률은 빵이지만 시도를 하면 그래도 50대50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 여러, 이성들이 느끼는 그, 그감정은 50대50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대9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내가 여기다가 도전을 할 엄두를 못 낸다는 거지. 왜,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시도했다가 까이면. 어, 나는 모냥새가 빠지게 되잖아. 어, 나는 모냥새가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다가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 이성들이 다가오는 걸 갖다가, 어, 망설이다가 돌아간다, 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은 되게, 어, 근 이거는 굉장히 깊이 알아야 알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어그 누군가를 갖다가 한번 사귀게 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니야 좀 마음에 많이 그 사람을 갖다가 간직하고 그 사람을 잊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지 몰라서 내가 다가오는 이성들이 나한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 몰라서 내가 결계를 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사람한테 받았던 어떠한 상처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기억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과거의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암튼 과거에 대한 어떠한 경험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 결계가 두터워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결계를 깰려면 뭐다? 그치 굉장한 공을 들여야지 이 결계를 깰수 있는 거야. 그 무슨 뜻이냐? 만약 과거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어서 라라.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을 주던가 아니면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아픔을 씻어낼 수 있을만한 크기의 사랑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둬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여러분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이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어떤 관심의 눈빛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 응. 그런 것만 주지 어떤 대화나 나를 나를 알아보려는 대화나 어떠한 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지레짐작하는 거지. 어, 여기는 발 뻗을 데가 없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고 하잖아요. 어 여긴 다리를 뻗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버리냐라고 하는다면은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음,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시작,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음의 진전은 있겠지만 마음의 진전은 있 있지만 결실을 갖다가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이 이성들이 느끼는 거는요, 너무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있다라기 보단 그것이 기쁜. 어, 사람에 따라서 진짜 사랑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미웠던 것일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만 매달리고 자기를 돌아보라. 어, 좀 새로운 어, 새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이성들이 그게 느끼는 거예요. 이성들이 느끼지 않더라도 이두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한테 말해주기를 그냥 지금의 이 모습. 뭐, 뭐, 이 모습에서 한번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모습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주는 점수는 몇 점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한 70점 정도. 음, 이성으로서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지만, 이 결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성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은 지금 계속 이 자리를 고수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어떠한 나의, 그, 뭐, 있잖아. 뭐, 스타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결계를 조금 야, 야들야들하게 해주든지, 뚫, 고 들어가기가 좋게. 근데,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럴 거야. 선생님, 저는요, 아, 그, 아직까지는 내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행동은 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 조금 압도적일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여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지우는 데도 좀 시간이 걸려요. 어. 지우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첫인상은, 어, 참 좋다라고 봐. 어, 신뢰감을 준다. 어, 신뢰감도 신뢰감이지만, 그런 것 같아. 어, 그냥, 뭔가 알아보고 싶은 사람? 음, 그렇지만, 어, 내가 알기는 힘든 사람? 음,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시도도 못 해보고서 발길을 돌린다라는 거지.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주는 점수는 몇 점? 70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은, 어, 조금, 어, 변화를 주어라, 라는 거죠. 변화를 주고, 어, 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아라. 너무 옛 것에 매달리지 말라, 라고서, 어, 저기, 막, 이두 카드에서는 조언을 해주고 있네. 이게, 이게 조언이기도 하고, 이성들이 느끼는 마음이기도 해요. 네. 암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성들만이 느끼는 어, 나의 매력의 점수는 몇 점? 몇점 일까요 어디 봅시다 음. 음, 여러분은 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만약에 여성 이라고 하면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 중성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어그 그게, 그게 어 생긴 거를 갖다 중성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긴거 하고 상관없이 어떠한 그 일의 추진력에 추진하는 것에 어 그런거 좀 어, 그런 것에 비해서, 쪽, 어, 그런 게, 외모는 야들야들 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외모와는 상관없이, 어, 좀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어, 남자라면은 똑똑하다. 어, 똑똑하다라고 봐요. 음. 어, 똑똑하다. 아, 제가 자꾸 콧물이 나와서. <웃음> 자, 그럼 이성들이, 어, 잠깐 내가 중지를 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조금 화면이 끊겼죠? 미안해요. 자, 어디 봅시다. 일단 이성들이 보는 매력. 어, 여러분들은, 아, 진짜,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중성적인 것 같나? 자기, 그, 그, 일, 그,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도, 일도 많지만, 일도 많지만, 그리고 나름 음, 나름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 틀을 벗어나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어 그게 무슨 소지냐? 어, 그러니까 수레치에도 틀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지. 어, 그거 멋있지 않나요? 이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가 술에 취했는데도 어 흐트러지지 않는 거? 만약에 이게 여성이라고 봤을 때도 마, 이 남자들은 솔직히 여자는 조금 술에 취해서 살짝 흐트러, 완전 흐트러지는 거 말고 어 살짝 흐트러지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흐트러짐이 없는 것 같아. 어, 감정을 나누는 부분에서도, 어, 내가 진짜 감정적으로 되게 기쁠 때든, 아니면 일에 복잡할 때든 조금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아닌가 싶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일적인 부분에서나, 뭐, 이런 그, 그 무슨 그 대인관계를 처리하는 면에서는 똑 부러질 수가 있죠, 똑 부러질 수가 있는데 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 약간 그 그거 뭐지, 소울, 어, 소울메이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어, 아, 선생님 전 아닌데요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여기서 이 소울메이트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떠한 영적인 교감? 어, 내가 그꼭 말로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오는 그런 교감들이 있잖아요. 어, 친구하고도 뭐 저기 할때 어, 그거 뭐 이런 거 요런 게 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음, 포괄적으로 말했지만 그렇다라는 거지. 이거는 솔직히 느낌으로 오는 거라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보다도 데이터를 더 믿는다라고 봐. 음, 데이터나 결과 이런 거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함이 조금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그냥 흐트러져서 놀고 망가진 모습 뭐그 그냥 이꼴 저꼴 다다 보는 그런 인간관계보다는 좀 이렇게 딱어그 뭐지 그그그 그, 그 뭐야 우리가 사진 갔다가 할때 이렇게 뿌옇게 하는 그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는 인간관계 어 클리어하고 다 그런 관계라는 거지 그렇다가 보니까. 어 이성들이 볼 때는 참 멋있는 여자 어 멋있는 여자 라고 보고 어, 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더어 조금 더 야들야들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바램도 있대요 그리고 이성들이 이렇게 딱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 어, 모든 부분에서, 어, 점점 그, 똑 소리가 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성들이 뭐 더, 더 이상 뭐 도와줄 게 없다 그래야 되나? 어, 같이 가, 뭐 옆에 있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봐요. 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나도 이 어떠한 보호나 이런 거를 받고 싶은데 왜 나는 보호해 주지 않는 거야. 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개중에는. 그러나 본인들 성격 자체가 너무 자기 일을 갖다가 악가림이 너무 잘 된다 그래야 되나. 어, 이성들이 볼때 악가림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악가림 잘 되는 사람. 그리고 기븐 데크가 아주 야물딱져. 어. 그렇게 보이는 거 같아. 이게 1번 카드하고 좀그 기븐 데테이비 정확하다는 거는 똑같은 점은 있는데 살짝 다른 게 있다면 1번 카드는 어떤 경험에 의한 것이다라면이 사람 이, 이 2번 카드는요. 성격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때로는 여러 이성들이 느끼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성한테도 상처를 조금 많이 줄 수도 있겠다 어~ 상처를 많이 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바, 본인이 받는다던가 아니면 본인 나도 이런 성격이 싫을 실을 실을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다가올 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어,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봐요. 어, 흐트러짐이 없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치의 우연도 없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본인의 능력으로 다 왔던 게 아닌가? 어, 본인의 능력, 본인의 그그 그 뭐지? 그 예지나 뭐 본인의 이런 감각으로 다 왔기 때문에 어... 음...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 불필요한 친절은 어, 여러분들 자체가 그, 그닥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닌가 어,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어, 쓸데없이 뭐 이렇게 어, 친절을 베푸는 걸 갖다가 그닥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성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춰지는게 아닌가. 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어, 그러, 그리고 어, 뭔가 다가 뭐라 여러분하고 뭔가 새롭게 뭔가를 갖다 다가가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받아주는 거라 안 받아주지 않나 싶어. 어, 왜안 받아주냐라고 하면은 그냥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동료나 어 떠한그 일적인 관계, 어 일적인 관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정은 갖다가 보여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냥 뭔 뭐, 뭐지 뭐더 어떠한 연인 눈으로 이런 거의 발전은 어, 그닥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그 점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이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어, 뭐, 대화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어, 어 어떤 그 인간적으로 발전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적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성들이 조금, 어, 조금 다가가기 힘들어 하는 게 아닌가. 어, 다가가기 힘들어. 한, 한 번, 한번 들여, 움찔 물러난다라고 봐. 뭐, 이렇게 완전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조금 어, 조금 주의를 기울인다 어,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봐그또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성을 만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 에, 내가 지금, 어, 준비가 된건 어느 정도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목표치에는 다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아직 조금 더 가야 된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요, 어, 이성을 만난다기 보다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 지금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닌가? 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애나 데이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성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 친구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저 친구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일 열심히 하고 아직까지는 이성한테 관심이 없는 친구다. 그리고 그좀 뭐 달달하고... 어... 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어떠한 대화 같은 거 인간적인 대화 같은 거는 조금 힘든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 어떠한 일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대화가 가능은 해도 어, 대화가 가능은 해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까지는 대화가 가능은 해도 어, 인간 어떤 여자나 남자, 어떤 이성으로는 대화는 조금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가가고 싶어도 못 다가가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남자의 말을 근본적으로 믿지를 않는 것 같아. 그걸 갖다가 남자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남자들이 그걸 느끼 똑같이 나왔잖아, 지금.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음, 여러분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과거에 딘 기억이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도 조금, 여러분은 티는 내진 않지만, 여러분도 머릿속은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렇다? 예, 이 인간이라는 것은요, 여자든 남자든, 뭐 혼자 사는 라이프도 되게 좋죠 편안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 어, 어떠한 그 허전함은 누구나 다 공존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해도요 어, 외로워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좋고 하더라도요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감싸주지 못해. 어, 왜냐면 이제는 세대가 많이 변했지 싶어요 왜 그러냐 같이 있더라도 각자의 생활이 있잖아 이 각자의 생활이 뭐냐면요 일, 일터가 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그 생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로 다 뭉쳐지는 어, 그런 커플은 없어요 어 그런 커플은 없어 그렇다 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커플들도 그 사, 서로 서로의 마음에 100%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하나로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경우는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어, 저기만 미래에도 있기는 힘들어. 물론 있기에 있겠지. 어, 있기에 있겠지. 근데 그런 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로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영원한 사랑 노래로도 나오잖아요. 어,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지. 누구나 다 겪고 가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그뭐 이게 일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트레스가 참 많다라고 봐요. 어, 스트레스가 좀 많다.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일적인 문제는 아닌 어, 일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은 과거에 어떠한 그 기억이 어 근데 꼭 과거에 누가 라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다 부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남자한테 정을 줘봤자, 돌아오는 거는 배신 뿐이고,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의 남자, 과거의 기억의 여자는 너무 조금 이기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과거의 남자를 여긴 그리워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 어, 그냥 그런 거야. 그 과거의 연애에 비쳤을 적에, 어떠한 누군가하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것그 자체가, 어, 저기, 뭐야. 별로 여러분한테는 메리지를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 한 구석은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딱히 여러분한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성들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 이성들도 그런 걸 갖다 느낀다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여러분은 그냥 지금 그냥 나를 그냥 가만히 냅둬 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에너지가 그 사람 그남 이성들도 느끼지 않겠나 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갈 거야 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같아 어. 그러니까 어 선생님 어떻게 그걸 이성들이 다 느끼나요 라면 그걸 느끼니까 카드가 이렇게 나왔겠지 어 그걸 느끼니까 그냥 나았겠지 그런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은 뭐 내가 그걸 다 일일이 맞춰주는 거 싫다라는 거지. 어, 내가 뭐 때문에 그걸 맞추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 맞추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들이 느끼는 여러분은 그러는 거야. 아 저기만 뭐, 저 친구는 좀 제발 좀 그런 거지. 좀그 이성에 있어서 어떠한 뭐 어떠한 그 이성적으로 어떤 자극이 올때 어, 자극이 올때 조금 뭐지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 느끼는 것 같고 어, 너무 그렇게 방어적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조금 나, 나의 그런 것좀 오픈을 좀 해라. 이게, 이게 무슨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의 지금 이게 너무 항폐하고 좀 메말랐거든요. 어, 감정선을 갖다가 조금 오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너무 이렇게 느, 너의 너의 그 어떠한 그러한 어, 지금 이 스트레스나 어떤 걸 있잖아요. 그 이성에 대한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조금 그 센서를 갖다가 다른 데로 좀 어, 이동을 시켜라라는 그런 것 같아. 음 그러면은 참 좋겠다라고 이성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너 이게 너무 웅크리고 너는 너무너무 경직돼 있다. 응, 경직돼 있고 우리 서로 이렇게 그치 공감대를 형성하자. 너무 너의 세계만 너무 이렇게 웅크려 있지 마.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의 세계만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연애나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갖다가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이성들이 보여주는 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 마음을 내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보듬어 주고 싶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느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조금만 더 남들한 그러니까 그 다른 그 네가 과거에 남자의 관계가 어땠든 너의 이성이 어땠든 상관없이 조금 너의 그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성한테 좀어떠한 공감 능력을 갖다 조금만 더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성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성들이 주는 매력, 저 매력의 점수는 몇 점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생활 태도나, 그반듯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하게 높은 점수를 줘요. 어, 그렇지만 어떠한 그 여자의 남자의 관계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겠다 싶어. 어, 근데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봤을 적에 그건 맞아요. 어, 여러분이 너무 경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직된 거, 어, 경직된 걸갖다좀 풀어라라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어, 생각하는 것 같아. 어, 그게 이게 여러분들의 키워드고. 어, 이저 그린이 뭐예요? 그린은 조금 굉장히 어. 그린 하면 떠오르는 느낌. 굉장히 뭐, 파릇파릇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두고, 어, 저기, 뭐야, 공감 능력으로 형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감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어, 혼란 속에 있다라고 봐. 어, 왜냐하면은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 어, 어쩌면은 어쩌면은 개중에는 아직도 그 과거의 사람들 때문에 그그그 그,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열심히 일만 하는데 그 이성들이 볼 때는 주변에 있는 이성들이 볼 때는 그게 조금 안타깝지 않은가 싶어요. 음,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은, 않는가 싶어 조금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여러분 자체가 그거 갖다가 어, 거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두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성들이 어, 여러분한테 주는 점수는 음~ 인간적으로 그~ 주는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 한 (80점) 음~ 그냥 연인으로서 지금 주는 점수는 여러분들이 그~ 이성들을 갖다가 받아 다른 이성을 받아들일 어떠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점수는 논할 수가 없네 음~ 미안해요. 어, 왜냐하면 여러,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지 되는 것 같아 주변에서 아무리 감정을 주고 친해지고 싶어 하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성들만이 느끼는 나의 매력의 점수는 어디 봅시다 흐 <웃음> 아이고 왜죠 아, 좀 저기만 뭐, 사랑 좀 해주세요 <웃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은 그래도 나름대로 감정을 전하려고 갔는데 여러분이 애누리가 없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이큰타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와 저기 막 굉장히 뭐랄까 자기 이게 딱 어, 자기 그 가드가 뚜렷뚜렷한 게 아닌가 싶어 어, 이성들이 다가가고 싶어도 틈을 안 주는 게 아닌가 어, 그,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 뭐지? 그, 보통 그렇잖아. 아, 좀 생각해 볼게요. 라, 라기보다는, 어, 촥! 어, 생각이 무슨 생각이야? 어 너, 너, 너, 저기, 뭐야. 어, 아, 꺼져!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좀 얘기 좀 하고 싶고 어 얘기 좀 하고 싶고 한잔 하고 싶고 그런데 뭐 그렇잖아 동료끼리 한잔 하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좀 즐겁게 살으라고 하는 것 같아 왜 인생을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제발 좀 나와라 어.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 너의 시간을 좀 가져라.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라. 그런 것 같아요. 이성들이 볼 때. 음. 여기서 그러잖아.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 살아보라고.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 아, 상처, 상처, 요즘에, 그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래 시대가 굉장히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인주의 플러스 이기주의 그어 그 자기 사람이고 자기 여자고 자기 남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내꺼 거, 내꺼 거, 내 시간 어내 감정 그런 것만 앞세우다 보니까 너무 내 것만 앞세우니까 상대방한테는 그냥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거지 어, 내 호기심, 어, 내 관심 이런 거에서도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데 요즘 시기에는요 그런 게 그렇다 보니까 비혼주의자에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라는 거야 어, 비혼자 점점 늘어나 추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이 목소리가 그냥 너도 네 인생을 좀 즐기고 살아라 너무 그렇게 상처 속 에서만 살지 말아라 그러는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은 그 예전에는 안 그랬지. 전에 왜왜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그 실망을 갖다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어, 그, 좀 바뀌었지, 사람이. 어, 저기, 흑화가 된 거지, 여러분들이. 흑화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정이 많았,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아요. 정이 많은데, 흑화가 돼버렸다라고 요 어떻게 흑화가 돼버렸냐라고 하면은, 어, 마음을 많이 배웠다? 어, 마음을 많이 배워서 흑화가 됐다라고 봐요. 어, 흑화가 되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같아 제발 너를 위해서 좀 시간을 쓰고 살아라 그렇게 해주는 것같아 음, 너무 그렇게만 있지 말고 너무 그렇게만 있지 말고 음, 음 그런 것 같네 여기는 이성들이 여,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떠한 그 연인으로서의 감성 간신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조금 인간적인 어떠한 관심을 두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너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살라고 음~ 어, 그~ 이성들이 볼때 여러분은요 충분히 사랑받기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고 봐요. 음, 좀 닫았다. 그래서 남자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탁, 이제 철벽을 치고 있는 거다라고 봐. 철벽을 친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다가올라 하더라도 그냥 촥, 그냥 여기는 뭐 말도 못 붙여, 말도 못 붙여.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다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어, 상처를 입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차라리 상처를 입느니, 그냥, 어, 그냥 나만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여린 사람이겠다. 어, 여린 사람이겠다. 그래서 나만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마이웨이 하는 것 같은데? 음. 마이애는 마이애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 이게 마이애를 하면서도 참이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얘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이래요. 어좀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은 기웃네요. 어 여러분 누구나 다 이래. 아, 이번 카드에서도 그랬잖아. 누군가, 내, 누군가 옆에 있어도 나는 외로운 거야. 그게 어쩔 수 없어. 인생이 다 그래요. 음, 이게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이 많았던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정예병만 남잖아. 소수의 친구들만 남는다라는 거야. 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또 떨어지지. 어, 아파서 떨어지거나 그 갑자기 급격히 경제적인 상황에 앉아서 떨어지거나 그러면서 나이를 먹 나이를 먹는다는 거냐. 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이 다 그래. 결국은 가서 혼자가 남때더라 70, 80, 90대가다. 결국은 어, 내 주변에 남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 그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사귄 친구가 그때까지 남는 경우가 그렇게 어, 흔하지는 않아. 그때 가면 또 주변에 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친하게 되는데 그조차도 어, 힘든 경우들도 많지. 음. 그니까, 러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이 카드 전체가 너무 이 친구는 마음이, 어, 여린 친구가 아닌가? 어,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다라고 봐요. 여긴 정이 진짜로 많아. 그래서 그 주변의 이성들이 여러분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다 알아요. 정이 많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잊지 말라. 그렇게, 그렇게 그냥 다운돼서 있지 말고, 그니 네, 너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즐겨라. 그래도 된다라고 이 두카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조언의 카드거든요. 너는 그래도 된다. 굳이 그렇게 그 외롭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떤 그틀 안에다 가다두고 살지 말라. 훌훌 털어라 그러는 것같아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카드 내용을 떠나서 지금 본다면 그냥 후술 털고 일어서요. 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 왜냐면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 아, 그, 카드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음, 너무 침체되어 있다. 여러분도 좀 아쉽고 그렇잖아. 맞아. 여기는 감정도 지금 그 불안정하다라고 봐. 감정도 불안정하다. 감정도 불안정.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갖다가 두고 떠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두고 떠나왔거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만난 사람을,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어. 왜냐하면 성격이 괄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이렇게 뭐 뭐라고 그러면 남친이 뭐라 그러고 그러면이씨이 진짜 이러는데 여러분은 그런 성격도 못 되지 않나? 음, 가스라이팅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어, 뭐 다약을 네벨이 있지.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그, 그 조금 많이 변한 느낌이 나요. 변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너무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게 아닌가? 어, 카드상에서 그렇게 보여. 정신적으로 내 내면이 다 죽었다. 어, 내그 밝고 밝. 그러니까 그 꿈만은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래야지, 저래야 이런 것들이 다, 어, 그냥, 수, 쉬, 죽어, 죽, 어 시들어서 죽어서 그냥, 나무 그 마지막 이쇠처럼 땅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야? 그냥 그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익숙하지 않은 삶이 그 어떤 삶이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나는 이랬었는데, 어, 지금은 내 모습은 약간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은 아니지 싶어요. 인정 많고, 어, 마음, 여러분들 좀 마음 씀씀이가 좀 곱다 그래야 되나? 어, 좀 여리여리하고, 인지상정이 있다라고 봐요. 어, 그런 시인데 그런, 그 과거에 그런 삶을 갔다가 살았었는데, 어떠한 이 사람, 그 과거에 이 남자를 만난 이. 이 후서부터는 지금 이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형인지 끝난 사람인지 끝났다 그래도 그렇게, 어, 뭐 옛날에 끝난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얼마 전에 끝난 사람이라든가, 몇달 전에 끝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변한 게 아닌가? 음, 그래서, 그, 그 여러분이 흘려보낸 시간도 너무 아깝고 어, 아깝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감정의 그그 그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는 여, 그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느끼는 그러한 것은 너는 참 매력 있는 사람인데 어, 그 안에서 그냥 벗어나와라 너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 어, 주변에 누군가 있지 않아요? 음, 꼭 이성들이 아니다 그래도 여러분한테 어좀 뭐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듯 싶어. 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인지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이성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 같아. 이성들이 보이는 걸로 봤을 적에. 그냥 몇번본 사이 아닌데도 좀 인생 즐기고 살아요 할 수도 있고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좀 다운돼 있다는 게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나 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도 그런 것같아 그럼 뭐. 나도, 그래, 나도 좀, 뭐, 이런데 내가 딱, 이렇게 막, 이렇게 철퍼덕 이렇게 잊지 말고, 그래도 내가 뭐, 세상 사람이 다 그럴까? 어~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에 갈등이 있기도 해도 또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알아가는 부면에 있어서 알아가도 될까 아니면 그냥 어~ 부질없는 짓인가 어~ 그래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서 나오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지 가장 나오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이 아닌가요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 어, 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픔 속에서 가장, 어, 빠져나오길 바라는 사람이 본인일 거잖아요. 어. 불행하다면 그 불행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이 본인일 거란 말이야. 누구보다도 간절하지 어, 싶어요. 음. 그걸 갖다가 주변에서 읽는 거 아닌가? 몇번 보지 않은 사람들까지 조차도?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 표정도, 표정이 그늘이 져 있다라고 봐. 어, 슬픔에 젖어있거나 어,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너도 누군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매력이 꽤 높다라고 봐요 음, 이성들이 볼때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 많 음, 많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좀어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런 굴레 속에서 나오고 좀 어, 밝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이제는 네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라고 이성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즐겁게 보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어 그냥 즐겨라. 그냥 뭐 이것저것 군더더기 이런 거 그러면 어쩌나 저쩌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즐겨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너는 충분히 매력있다 그래서 이성들이 주는 점수가 무엇이몇 점이냐라고 하면 여긴 꽤 높아요 한 80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어, 너 충분히 매력있는 사람이고 주변에 여기서는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같아 그냥 어 이, 툭툭툭툭 어깨 치면서 그냥 털어내 털어내 너는 되게 이쁘고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고 너의 인생을 살고 어, 좀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조금 업 시켜주려 하는 어, 에너지들이 있다라고 봐요. 음, 예, 도움이 되셨나요? 음, 이성들이 느끼는 여러분의 매력은 80점이다 라는 거죠.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Yes. 아,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성만이 느끼는 나의 매력의 점수는 어디 봅시다 몇 점을 줄까요 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요 편안하게 어. 너무 경직돼 있지 말고 음. 그냥 여러분이 좀 자신감을 가지다 라고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 음, 음,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그러고 어,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어, 선생님 편안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다 있어요 음,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될것 같아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음.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 있다 얘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 반듯하게 살 필요는 없다. 음. 그럼 선생님, 저껌좀 씹을까요? 그런 거 말고. 그런, 내가, 내가 말하는 그, 저기, 저기는 그런 거지. 너무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있는 게 아닌가? 음, 너무 반듯하다라고 봐요. 음. 그, 물이 맑으면, 어, 고기가 오히려 더못 산다고 하잖아. 어, 너무 그렇게 맑을 필요도 없다, 라는 거야. 그냥, 좀, 어, 여, 조금, 좀, 편안하게 살아도, 여기서 편안하게라는 뜻은, 뭐, 늘어져서 TV를 보라, 그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좀, 내려놔라. 내려놓을 건좀 내려놔라. 어, 그런 거예요. 어, 내려놓을 건 내려놔라. 그게 그 미움이든, 어, 무엇이든 내려놓을 건다 내려놔라. 아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더 이상 뭐 내가 할수할수 있는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많이 지쳐있다 음 많이 지쳐 있고 어, 그러니까 이게 나왔나 보다 어, 지쳐 있다라고 가음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될 일이지 좀 뭔가 새롭게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훌훌 털고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음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조금 매사에 조금 짜증스러운 게 아닌가 짜증스럽다 훌훌 털고서 그냥 나도 가볍게 그냥 가, 훌훌 털고 가고 싶지만 뭔가 나도 모르는 짜증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음, 짜증이 내가 있고 그렇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미래가 조금 괜찮다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저렇게 짜증이 났고 그랬을 수 있겠지만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짜증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싶어 어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그냥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어 좋게 본다라고 봐 음. 내 주변에서 좋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외로울 수 있겠다 어.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과는 달리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되게 어, 편안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어. 여기는 매력이 넘치네. 주변에 뭐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 그 1, 2, 3, 4번 지금 이게 마지막 카드잖아. 1번, 2번, 3번 카드하고 조금 다른 게 여기서는 여, 그 남자들이 여기는 사귀고 싶어 해요. 어.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는 거하고 사귀고 싶은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어. 이성으로서 매력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그진 뭐지 진짜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싫을 수 있어. 음, 여러분들은 싫을 수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굳이 뭐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잡한 관계는 별로, 어, 아직까지는, 어, 뭐, 나중에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복잡한 관계는 싫다라고 봐. 어쩌면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음,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어, 주변에서 자꾸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보낼 수도 있겠다 싶겠다. 음, 진짜로. 여기는 그래요. 음, 한동안, 죽었던 어떠한 연애 세포가 깨어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자꾸 여러분한테 연애하자고 달겨드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은 조금 싫은 것 같아. 왜 싫은가라고 하면 여기서 알려주는 것처럼 음, 잠깐 소리가 나니까 잠깐 중지했다 갈게요. 음, 약간 자존, 아, 자 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어, 푹쳐져 있어? 음. 여기는 저기 뭐 여러분은 진짜로 여 여성적인 매력이 물씬 넘치는 게 아닌가. 음. 왜냐면 이성들이 여러분하고 진짜로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다. 진실된 마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된 마음 별로 관심이 없지 싶다. 진실된 마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당분간 나를 갖다가 자, 어, 저기 뭐야 나를 그냥 냅둬 줘 이러는 것 같아. <웃음> 날 냅둬 줘 이러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어, 저기 봐. 과거의 연인을 기다릴 수도 있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 아닐 수도 있고. 어. 왜 그러냐? 그, 그러니까, 그, 그럼, 맞아. 과거의 연인을 기다릴 수 있어요. 재를 원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야 그렇겠습니까라마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어, 스스로가 어떤 잠수를 탄다? 어, 잠수 타는 거지. 그니까, 그냥 가만히, 가끔씩 그나 자기 성찰 어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만의 컴플렉스가 있고 왜냐하면은 연애를 하면 항상 같은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연애가 잘안 됐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라라는 거지. 아니 그 과거의 어떤 기억들 어 그런 거예요. 어디 봅시다. 여기는 음. 그래도 주변에 꼭 그래도 이성이 없는 건 아니네. 어, 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 그런 거 같아. 주변에 마음 표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특별히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왜 그러냐?라면 여기는 그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몇몇 분들이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어, 여러분한테 우리 어, 저기 막 뭐, 햄이 우리 사랑할까 이래도 너 no, 죄송해요. 저는 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어쩌면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은 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뭐 계속되는 어떠한, 그치, 어긋나는 인연? 어, 계속 이건, 인연이 어긋나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당분간 연애는, 어, 연애는 베케이션 이루고 싶은 거지. 음, 나의 연애는 베케이션. 뭐야. 어,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쉬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좀 재정비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를 갖다가 아직은 내가 누군가하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내가 아직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음.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거야. 그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지 않은가. 어, 군중 속에 근데 되게 매력이 남. 나... 이성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섹시함을 느낄 수 있겠다. 어, 소수의전안 섹시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거야. 자신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어떠한 뭔가를 갖다가 뭐 카리스마로 뭐혀 잡는다던가 뭐 이런 거에는 내가 아직까지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이두두 두 개의 조언 카드에서는 이것이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언 카드에서 보면은 그 너의 그 몸과 마음을 갖다가 조금 어, 평화롭게 그러니까 좀 릴렉스 하라는 라거좀 릴렉스 하고 릴렉스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알려져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충분하다 어, 사랑받기 충분하고 이성들이 꽤 그래도 여러분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어. 연애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음. 점수 80점 음. 선생님 너무 후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여긴 주변에 좀 있어요 어, 진짜로 있어요 연애하고 진짜 연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는 내 마음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여러분은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어요. 자, 그랬잖아. 자신감이 떨어져 가지고 나를 재정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과거의 연애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라 거지. 그래도 이게 네개 카드 중에서 이게 하나가 나왔네요. 어. 113번은요, 인간적으로선 참 좋고 이성들이 어떠한 그, 그 인간적으로 어떤 연민을 느끼는 거라면, 여기는 연애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음, 부럽습니다. <웃음> 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